자 여기서 어, 우선 아까 했던대로 여기 지금 가져가기 여 등장했고요. 가져오주 어, 가져와 나와주시고. 요거에서부터 할 거니 펜럽비 디나이드. 능동을 해석해도 되는데 어렵지 않은데. 능동을 해석할 수 있어요. 네. 디나이가 무슨죠 어, 이거 원어리 디나이잖아요. 이거 어제 디나이. 부인하다는 뜻 아니에요? 보고서 부인하다 인정하다 반대말 부인하다는 인정하다는 어드미티스잖아. 부인하다, 인정하다, 이건 부인해. 부인할 수 없어, 그러면 능동으로했었어 내가 지금. 왜 그러냐면, 자, 봐 요런데, 요런데, 뭐, 바이어스 이런 게 생략, 일반 주호니까 생략된 거야. 수동표가 나오면 항상 바이프로 생기자가 보여야 된다, 안 보이면 생략했도부면거 되는 거야. 나는 지금 어떻게 습했냐면, 어, 이거 원래 주어가 일반 주호였던 것들 생략된 거야. 그러니까 이거 무시하고 개봉해도 돼. 그냥, 아,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. 라고 석하면 되는 거야. 왜냐면, 이게 진조호라 진주어라는 얘기인데 얘가 진주어인데 잘 봐. 수동태야. 그럼 원래는 뭐였던 건데? 목적을 했던 거 아니야? 원래는 목적을 했던 거잖아. 얘가 얘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수동태에서 주어로 온다는 얘기는 능력에서는 목적이였던 얘기잖아. 그럼 능력에서 주어는 뭐였다는 거야? 우리였다는 거야. 또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야. 일반적으로. 그래서 사람들은 부인할 수 없어요. 또는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. 뭐를? 대리야를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. 뭘? 부지적어를. 물론, 이제 여러분들, 영작하기 위해서는, 음, 부인될 수는 없어. 이렇게 해서, 상관없어. 알겠어? 어, 영작에 대한 부담이 있을 땐, 부인될 수 없어. 저는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. 됐죠? 내려 가면 되죠 우리가, 뭐 하는 거야? O. A. 여기. 메리포스 복수 명사니까 여기까지 와야지. Q. 나의 B. 자, 요거에 대한 해석은 내가 세 가지를 정리했었어요. A는 B의 덕 박... 덕 분이다 덕분 동사 됐니 두 번, 두 번째 A를 B에 기나다. 아, 원초적인 뜻세 번째 A를 B에 빚지다. 빚지다. 여 있네. 음. 똑같은 뜻이에요 사실. A를 비해 빛다는 얘기니까 결국 A는 B 덕분인 거고 결국은 A를 B에 기인한거맞잖아 그래서 수많은 유용한 것들을 결국 과학에 빛지고 있다 과학 덕분이다 과학에 기인한다 됐네 그렇지 우리가 쓰고 있는 것도 지금 전부 다 이거 과학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휴대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부터 우리가 굉장히 편리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운명의 이기라고 얘기하죠 자, 이렇게 끝났어요 여기까지. 하지만 다시 이 t 여기도 웨덜 웨더 나왔습니다. 왜웨가진주로 나왔느냐? 왜다리로 나왔는데 여기 결정적이 나와. 방도 찍어야죠. 뭐 때문에? 아우트 풀때랭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심스러운 레이저불락실하잖아 그 그래서. 내용이 불확실하다. 내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외다절 씁니다. 오케이. 여기 지금 A오압이나 아니면 없잖아요. 이게. 이게 없는데도 A오압이나 또는 A오압나 이런 거 없잖아요. 이게 없어도 없어도 여기에 단서가 있다는 얘기 알겠어? 이게 안 나와 있습니다.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외다절 쓰는 거 맞죠? 이거 왜 쓰셨지? 원래 이런 게 나와주면 고마운데 이렇게 나오거나 요 하나인지 아닌지 이렇게 나오면 딱매치해서외요 근데 여기는 없어. 없을 때는 여기는 뭐 써도 되는데 안 쓰는 거죠. 여기는 아닌데. 그죠 여기서 힌트를 여기다 줬다. 그래서 음. 다시에 자 확실한 이에요. 의심스러워요. 뭐가 의심스러워요? 어,인지 아닌지는 뭐가 더 많은 과학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아닌지는 끝. 어? 이렇게 나가야 돼.